프리 워크아웃과 포스트 워크아웃 두 가지를 같이 먹었는데요. 프리 워크아웃은 확실히 운동하기 전에 먹으니까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좀더 많이 생기는 포스트 워크아웃은 운동하고 먹으니까 뼈도 튼튼해지는 것 같고 근육통도 줄어들어서 회복력도 되게 빠른 단백질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단백질 20g이 들어있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7월부터 새로 판매가 될 건데요. TR 고라는 제품 제가 먼저 입수해 가지고 먼저 먹어 봤습니다. 제가 어제 TR 고를 먹고 등산을 하고 내려왔는데요. 어떤 느낌이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먼저 프리 워크아웃입니다. 제가 등산을 하기 전에 먼저 이 프리 워크아웃을 먹어봤어요. 일단은 맛은 상큼한 베리맛이라고 되어 있고요. 좀 상큼한 과일 음료 같은 느낌이었어요. 좀 색깔도 좀 분홍색 빛에 이쁜 색깔을 띄고 있지만 맛도 되게 상큼했기 때문에 먹기 되게 편했고요. 운동하기 전에 이걸 먹으니까 조금 부스트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좀 심장도 좀 뛰는 것 같고 운동 효과가 더 크다는 라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등산을 하는 중간에도 이 포스트 워크아웃을 물에 타서 먹으면서 등산을 했고요. 내려와서 먹었는데요. 확실히 이 포스트 워크아웃의 취지에 맞게 피로감이 확실히 적다는 걸 느꼈고 제가 등산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관절에 좀 무리가 하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됐었는데 확실히 포스트 워크아웃을 먹고 나니까 관절도 되게 편안했고요. 다음날 근육통까지도 없다는 라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 이거 앞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필수템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